이제 이 닭들을 바둑판 또는 원형으로 배열을 하는 패턴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이 편집에 보면 여기 보이는 패턴 기능들이 있습니다 뭐 패턴 복제 회전 복제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은 패턴 복제를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어, 그 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컨트롤 c 컨트롤 v 같은 경우에는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해서 이제 이동을 하면 같은 도형이 이렇게 붙여넣기 가 되죠 다시 한번 컨트롤 v 를 누르면 그러니까 원래 컨트롤 c 를 눌렀던 도형이 거기에서 다시 복사 붙여넣기가 됩니다 컨트롤 v 하면 자 이렇게 되죠 어 이제 이게 이제 복사 붙여넣기 의 기능이라면 이제 복제는 조금 다릅니다 복제는요 음 컨트롤 d 단축키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여기 있는 위에 나와있는 그냥 키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을 선택을 하고 패턴복제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어디로 움직일 건지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옆으로 40mm를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패턴복제를 클릭 클릭 클릭 하게 되면 다 하면 이렇게 취소를 누르면 네 꺼집니다 어,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간격으로 나란히라고 말하죠 같은 도형들이 같은 간격으로 네, 이렇게 일렬로 쭉 나열이 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바둑판 배열로 두고 싶다 라고 하면 이 도형을 전체 선택을 해서 패턴을 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을 복제 이번에는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할까요 복제 복제, 복제, 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많은 약간 로봇 닭 같은 네이 친구들이 바둑판 배열로 이렇게 복제가 됐습니다.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제 바둑판 배열로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어, 테드로는이 가운데가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. 그러면은 가운데 모양을 지우면 이렇게 테두리에 있는 어떤 패턴을 사용할 때 응용할 때도 좋겠죠 자 이게 이제 패턴을 복제해서 만들 때 지금은 xy 그러니까 직선 방향으로만 패턴을 복제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또 다르게 한번 복제를 해보면 그냥 네모를 가지고 와서 크기를 조금 자, 이렇게 납작한 네모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형 선택한 다음에 패턴 복제 패턴 복제 하겠습니다 어, 이번에는 직선 방향이 아니라 회전 네 회전도 할 거고요 회전도 하고 그 다음에 Z축 방향으로 이렇게 위로 위로도 올렸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자 패턴 복제를 클릭 클릭 어, 또는 컨트롤 T 눌러도 됩니다 컨트롤 T 네, 이렇게 하면은 어, 제가 위로 올렸던 동작과 그 다음에 15도 돌렸던 동작이 같이 복제가 되면서 지금 사각형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회전하고 있죠. 그래서 이 멋있는 계단 같기도 하는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. 이 패턴 복제를 활용을 하면 굉장히 다양한 도형을 복사 붙여넣기와 또 다르게 패턴화해서 모양을 만들 때, 응용할 때 좋을 것 같은데요. 이번에는 여기 있는 회전복제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회전복제. 회전복제 같은 경우에는 어, 재미난 게 지금 아까 요 네모, 지금 제가 이 네모 복사했을 땐 말이죠. 이게 패턴복제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도형의 중심축이 이동되는 건 아니거든요. 회전을 하는 축이 도형 중심에 고정되어 있습니다. 원형으로 패턴을 만들고 싶을 때는 네, 이 회전복제를 사용하는 게더 좋습니다. 그래서 회전복제를 클릭하고 보면 은 축이 될 모서리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뭐 이런 모서리, 도형에 있는 모서리도 선택이 가능하고요. 여기 보이는 축 x y z 축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z 축을 먼저 선택을 할게요 그 다음에 도형을 선택해주세요 라고 메시지가 나오죠 그러면 도형을 클릭 그 다음에 적용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축 처음에 선택한 축을 중심으로 회전 복제가 되는데 이 회전한 개수를 몇 개를 할 거냐 물어보잖아요 자, 이렇게 많아지면, 오, 네, 적용할까요? 25개. 자, 음, 팔찌 같기도 하고, 네, 이렇게 회전으로 복제를 해서 모델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. 간단하게 날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이 도형을 Ctrl+C, 컨트롤 Ctrl+V 컨트롤 해서 복사 붙여넣기로 도형을 네,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복사 붙여넣기 음, 간단하게 일단은 모양을 잡아 보려고 하는데요. 하나의 덩어리로 합쳐서 자 이거를 이제 여기 보이는 닭의 날개로 갖다 주려고 합니다. 그래서 도형을 바닥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얘는 세워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90도로 세워주고 날개도 위로 올려서 자 여기다가 날개를 네모네모 닭 네모네모 날개네요 자 이렇게 한쪽을 만들었는데요 모델링을 하다보면 좌우 대칭형의 모양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여기 있는 도형을 얘를 가지고 와서 똑같이 좌우 대칭만 만들면 되잖아요. 그 기능이 여기 보이는 대칭 복제입니다. 대칭, 복제. 대칭 복제를 대칭 복제 클릭한 다음에 역시나 축이 될 모서리 어, 이번에는 사실 축이 될 모서리가 여기 가운데죠. 이 닭의 불이 이 가운데를 중심축으로 선택을 했고요. 그 다음에 대칭 복제할 친구를 클릭을 했습니다. 그러면 요기 이렇게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여기 복지할 게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최종 대칭된 도형을 클릭해서 선택해 주면 됩니다 음 대칭 복제를 만들 때요 축이 될 모서리를 진짜 다른 모서리를 선택해 볼게요 그럼 이제 이 선을 중심으로 이 도형 이 도형을 이렇게 앞으로 복제할 건지 이쪽 방향으로 복제할 건지 나오죠 대칭 복제 같은 경우에는 중심축, 그러니까 기준선을 어디다 둘지 선택을 할때 클릭을 잘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.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복제, 다양한 복제, 일직선으로 바둑판 복제하는 거, 원형 복제하는 거, 그리고 대칭 복제하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.